다음 문양의 억양을 음계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어느정... 어느정도어느정도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읽는 거 아닌데... 어떻게 읽어야 돼, 이씨!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는> <목소리가> <목소리가> 자 게임이냐 이거? 자 이번에 해볼 능력고사는 재미로 하는 정상도 사투리 능력고사입니다 나는 경상도 사투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나의 경상도 사투리 능력고사 테스트 어 근데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는데 재미로 하는 입니다 이거 너무 과몰입하면은 또막 이게 문제가 어떻냐 막 이런 소리 나올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나 재미로 하는 거니까 무스의소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제 와이프가 잘 쓰고 있는 사투리죠 제가 와이프와 함께한 지언 온... 얼마나 됐냐? 3년? 이 정도면 저도 이제 경상도 사투리 마스터라고 할수 있어요 만점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 이름 블레임 지금 바로 응시하기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롯데팬니 네 롯데가 어 삼성이다 어 삼성이다 어어어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난, 난 이거 같아. 바, 나 방금 자연스럽게 나왔잖아. 다음의 뜻풀이 중 옳지 못한 것은? 가, 가! 갖고 가버려! 가, 가! 아까 그 사람인가? 가, 가, 가, 가? 그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었어? 가, 가, 가, 가!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가, 가, 가, 가, 가. 성이 가신 사람이 가져가서... 쓰읍... 5번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내가 나름 유추가 되거든요. 5번은 전혀 안 읽혀서... 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수식표기를 올바르게 발음한 것은? 이거 그냥 서울말로 읽으라고 해도 모를 것 같은데요? 이 예... 모르고 5번으로 눌러졌어 아! 뒤로 가길 못하냐? 근데 5번인거 같다고? 다행이다 다음 대화 속 여자 주인공의 직업은? 뭔데 가스나야 만다고 질질 짜면서 방... 기... 띵... 이에... 셸리공가가있노야 지금 울면서 왜 방구석에서 그렇게 질질 짜고 있냐 니가 극하에 가가 극하지 뭔 소리야 던파에 카이가 여기서 왜 나와 니가 <웃음> 네가... 안극하면 가가 만다고 그가 끼고 그막 끌베이 같은데 끌베이가 뭐야. 단디 정리하고 그런 놈은 제끼 보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실연 당한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실연을 당했고 그 여자의 친구가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잊어버려라 그런 새끼는 막 약간 이런 말 말인 것 같은데 계속 볼게요. 제끼 보고 버트 기자 뿌라 영 파이다 금마 아이라도 까리하고 혼빵 가는 아들 천지 빼까리다 혼빵은 뭐고 파이다 는 무슨 뜻이지? 고다.. 교삭쌈미 추잡구.. <웃음> 이게.. 이게 우리나라 말이라고? 추잡구로 그기 그게 먹고 그그치겠으리.. 니한테는 잡히나 고마 때리마 어데 널 잡고갖고 공기 기차필라니까 마.. 좀 인자 고마 질제짜라 엥가이 했으니까 네.. 그래서 어디의 직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혼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혼빵이 제일 주, 중요한 키카드인 것 같은데 아 고등학교 수학쌤이구나 이게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 추잡하게 그게 뭐하는 짓이냐 아... 아 선생님 야... 미쳤네 재밌네 귀찮은데 <웃음> 다음 문양의 억양을 음계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어느정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있는 거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정도 어느 높이까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허허 딱 이거라고? <웃음> 어, 모르겠다. 이건 그냥 찍자. 4번으로 할래. 4번.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뭐 먹나? 뭐라도 좀 먹었어? 뭐 먹었어? 뭐 물어보는 거야. 뭐 묻었어? 일단 먹었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1번도 될수 있고 2번도 될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먹나? 이러면 이제 뭐 먹었어? 되는 거고 뭐 먹나? 먹나? 이렇게 음이 떨어지면 뭐라도 좀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고 1번으로 가자 다음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먹었노아 이게, 이게 그거네 지금 뭐 먹냐고 아 그러네 이게 바로 나오네 아닌가? 이게 뭐라도 좀 먹었선가? 뭐뭇노 이게 뭐 먹었어예요? 아유 야 어떻게 경상도 사투리 하는 사람들도 몰라 <웃음> 서로 다 달라 지금 의견이 뭐먹었어로 가자 4번 같아 나가 와이리 해볐노 이거 야위언니 다 이거 100% 3번이다 이거 이거 그 저희 장모님이 <웃음>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은 버스를 탄 아주머니가 버스기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씨에 예, 여좀널짜널 널 짜주이소 여기 젖었으니 좀 짜주세요 오늘 날짜 좀 알려주세요 여기 좀 내려주세요 널 짜주고 싶어요 여기 좀 내려주세요 네요. 아 이, 이거는 그냥 이 지문만 봐도 예측이 되지 않아요? 여기 좀 내려주세요 널 짜주고 싶어요 다음 중 저녁 먹었니? 라는 질문에 알맞은 대답은? 저녁 먹었니? 어 안먹었다 어어 안먹었다 어어 안먹었다 난 이거 이거 아까 그 1번이랑 같은 문제인데 이거 3번이라고? 왜왜 왜 3번이지? 아나 이게 듣기 이걸 눌러야 돼이 옆에 스피커 버튼이 있어야 돼 그걸 그걸 눌러야 된다고 들어봐야 된다고 이, 이 듣기 평가가 없어 난난어 어, 로할래 어안 어, 먹었다 <웃음> 영상도 사투리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건 어머니가 해주신 정구지 김치가 맛있다 비오는 날은 막걸리와 찌짐이지 친구와 어제 아래 등산을 다녀왔다 어제 아래? 이번 경기도 완전히 조졌다 4번 같은데요? 조졌다는 사투리가 아니지 않아? 그 문장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인자 마카다 엉성시럽다 와 이건 진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젠 모두 다 부끄럽다 이젠 모두 다 지긋지긋하다 2번 같은데? 엉성시럽다가 귀찮다라는 뜻이야? 이 장작들을 믿어보겠어다음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아가 와그래깨봤노 왜그리 덤벙대니, 왜그리 괴롭히니, 바보 같니, 게으르니 바보 같니 아니야? 게으른이에요? 깰반노가? 게으른이야? 와... 이건 진짜 거의 외국어 수준인데 다음 단어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헐빈하다, 시그럽다 헐빈하다, 헐렁하다, 시그럽다, 시끄럽다? 헐빈하다, 비어있다 어 이것도 좀 뜻이 맞는 것 같아 헐빈하다, 비어있다, 왠지 왠지 연관성이서 뭐여 3번 같아 3번 발가 주차뿔라 발로 차버릴까보다다 이건 무조건이다 이거 주차뿔라 그러니까 주를 길게 말해야 돼 주차뿔라 그러니까 주차뿔라가 아니라 주차뿔라야 주차뿔라 자 분석 중 만점 바로 만점 나오죠? 어 뭐야 엄청 많이 틀렸네 내 채점 결과가 궁금하면 아래로 내려보세요 허어 1번 틀렸어? 아니 답이 뭔진 알려줘야지 답도 안 알려줘? 아 이..이거는 진짜 근데 들어봐야 돼 소리를 들어봐야지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러네 거의 다 억양이 틀렸네 이렇게 뜻 해석하는 거는 에? 어 그러네 이것도 억양 문제고 억양이 다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네요 이게, 어,인가? 그런가 봐. 뭐, 난, 내 마음으로는 경상도 사투리 지금 만점이야. 뭔 소리지? 억양만 틀렸기 때문에 전부 다 맞은 겁니다, 여러분. <웃음> 자 재미로 해본 경상도 사투리 능력고사 이, 갑자기 이걸 왜 했냐면 이거 만드신 제작진분이 이거 한번 해봐달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재밌어 보여가지고 해, 했는데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억양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추가해줘 재밌었네요 마치도록 합시다 경상도 사투리 능력고사였습니다 여파가 <목소리> 청 <목소리>